안녕하세요 살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도 악화시킬 수 있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연령대에서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간이 아까워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면 장애를 많이 앓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여드름 저 나이 정도가 되면은 모공이 넓어진다라든지 잔주름이 보이고 피부가 거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긴 하지만 약물을 먹었었을 때는 아무래도 내성도 생기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음식으로서 한번 극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그 식재료는 어떤 거냐면 대추와 배입니다. 대추 되게 크지 않아요. 배도 엄청 커. <웃음> 사실 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불면증 해소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약간 위장장애 개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렇게 피부에도 되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.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.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근데 저는 주로 어떻게 이용하냐면 대추와 배를 같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감기를 앓는 이런 가을 겨울에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되거든요. 사실 처음에는 이두 재료를 우리 아이들의 약간 좀 기관지 거리 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재료들인데 저도 먹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. 특히 약간 좀 가을, 겨울철에는 내가 몸도 차가워지고 약간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마시고 나면 좀 약간 몸이 약간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도 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가을, 겨울에는 빠지지 않고 저희 집 냉장고에 두고 있는 게배 대추차입니다. 오늘은 배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? 귀찮은 거안 해요. <웃음> 배하고 대추를 다 끓여서 쓰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넣어서 좀 담궈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약한 30분 정도 담궈두도록 하겠습니다. 30분까지 담궈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한 no. 10분 정도 담그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오래 담궈주면 대추에서 이게 물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담궈두도록 하겠습니다. 20 minutes 후에... later. 대추가 보면 이렇게 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은 먼지가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 대추를 보면은 이 대추 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추 꼭지를 제거를 하고 안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들어가면 약간 좀 씁쓸한 맛을 내거든요 이 대추 씨를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대추를 먹었을 때 약간 약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지게 되고 달콤한 느낌만 나게 와우. 되거든요 배도 이렇게 썰어서 안에 있는 이 씨앗 부분은 제거하고 맛있는 달달한 부분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그리고 애기들도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가 되죠 그럼 부어주시면 돼요 식재료에약두배 정도의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강한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약한 불로 바꿔놓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. 네,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도 폐대추차를 즐겨 드시면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를 극복하셔서 아름답고 여드름이 없는 꿀피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